오늘은 쿠켓마켓에서 구입한 달콤 육즙갈비만두와 매콤 육즙갈비만두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술, 간단하게 맥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녀석은 달콤 육즙갈비만두인데요. 귀여운 고양이가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만두소에 포함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매콤 육즙 갈비만두 부터 뜯어 볼게요 봉지는 쉽게 뜯어지네요 짜자잔 한 봉지에 여섯 개의 만두가 들어가 있고요 모양은 일반적인 갈비만두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만두 모양이네요 다음으로 달콤 육즙 갈비만두 입니다 조시나 6개가 들어가 있고요 모양 또한 매콤맛이랑 똑같아요 익히기 전의 모습을 보면 어떤게 매콤맛인지 달콤맛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두 봉지 모두 뜯어놓고 보면 고등학교 매점에서 많이 먹었던 만두의 모양이 생각나요 아래 플라스틱 트레이도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뉴레트로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격적으로 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반반씩 나눠줬어요 반은 전자렌지에 반은 후라이팬에 조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뒤집어주면서 맛을 구별했는데 막상 조리하고 나니까다 섞였어요 먹어보면서 슬슬 찾아보도록 하죠 저는 이 기름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벌써부터 식욕을 자극시켜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먼저 전자렌지에 조리한 만두에요. 완성되니까 색이 노랗게 변했는데요. 매콤한 맛만 변한게 아니라 달콤한 맛까지 변해서 역시나 구분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살짝 태운 듯이 바삭하게 익힌 후라이팬에 조리한 만두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삭하게 튀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씹으면서 나는 바삭한 식감과 소리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전자레인지와 후라이팬에 조리한 만두의 모습 확연히 구분되시죠?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준 만두는 육즙이 사라졌어요 조리 과정에서 수분뿐만 아니라 육즙까지 같이 손실된 것 같더라고요 프라이팬에 튀겨준 만두 또한 육즙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전부 완성되었으니 시원한 캔맥주 오픈해줍니다 바로 한잔 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짜짠 전자렌지에 조리해 준 거는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광고 영상을 봤을 때는 육즙이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자렌지에 조리를 해 주다 보면은 그 육즙이 같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후라이팬에 조리를 해줬는데 바삭함은 살아있어요 근데 또 역시나 그런 극적인 육즙은 제가 경험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전자렌지에 조리해준 것보다는 조금 더 육즙이 살아있고요 바삭함이 또 있다 보니까 식감에서도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전자렌지에 조리해준 것보다는 육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콤 육즙갈비만두랑 달콤 육즙갈비만두는 쉽게 말해서 김치만두냐 그냥 고기만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김치만두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매콤 육즙갈비만두고요 달콤 육즙갈비만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고기만두보다는 조금 더 달콤하고요 간단하게 먹기 참 좋았고요 전자렌지에 3분만 돌려도 되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잘 둘러준 다음에 한 3분 정도 조리해 주셔도 비슷한 속도로 조리가 완성되고요 가볍게 맥주안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팩에 한 1800원 정도 하니까 제가 지금 두팩 먹었으니까 36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저렴한 가격 대비해서는 그래도 먹음직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물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맥주 안주로는 가볍게 먹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 튀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한번 해보고 댓글로 후기를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